Okay. <laughs> 만족하고 있어요. 웅. 안아귀여는 <웃음> 이. 요서아 저거 열어줘라 서우야 누나한테 그만. 부탁할까? 에휴 이것 좀뜯다 응, 다른 거 열어보자 이거 츄 우와 뭐 이렇게 많아 엄마 음, 말랑이 끈질 한대 이렇게 오 터져 조심해 아, 말랑이 응 음. 좋아 이거 큐브 같다 이거 그을까 Just wanna dance o h oh, you and I tonight Won't you take a chance, my love Don't be shy Come on, show me what you've got <목소리도> 빨리 가야 돼 극장에서 불라 아니, 엄마 해줄게. 이거 먼저 먹어서 봐. 안녕. 왔다. 조심해. 서가 만들어서 먹어봐. 얌키야. 먹어봐. 응? 한 입에 넣오대 오고. 어구, 어우 어때? 네, 여기 유부초밥이 맛있어. 마, 이거나. 이거 있네? 음..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고양이하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어? 어, 있다. 뭐? 음, 어? 있었어. 어, 응, 있었어. 아저씨 카드에 넣어주세요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우와. 그럼 잠깐 앉아서 기다리자. 야, 앉아. 해야? 어? 두개 했는데? 너가 두개 한다고? 응. 누나도 해야지. 아, 그러나, 나 병기 할래. 너 병기 할래? 정상이야? 응. 38도 38도? <웃음> 38이면 정상 아닌데? 잘못 봤지? 1도 어? 응 1도야? 응 <웃음> 잘, 아니야? 어. 도로 <웃음> 이쁘다 그지일 Hehehehehe <laughs> 고추장찌개 볶 되게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? 겐고 힘이 없네 겐고? 응 이걸 게장, 게자 따먹는 거에 이게 어, 무슨 게야? 이 돌게 돌게 오, 어, 신기하그아까 살아있었는데 어떻게 작아? 게장 장갑 먹는 거에요 많이 닿네 살만 먹으려는데 살만 먹기죠 그럼요 우와 완전 크 완전 커! 여기, 어, 여기 여기! 응? All right. <noise> 어? Uh -huh. Get 야, 옷으로 다얌마밥 딱... 조금 퍼서 엄마, 영상 찍겠어? <목소리> 콩이야, 콩밥 많이 먹어야 돼, 밥 많이 퍼야 돼 자, 그렇지. 아유, 잘 먹는다 오늘은 도시락 오늘의 점심은 도시락이에요 허벅지 엄청 잘 먹어. 자. 김치 맛있어서 은나 응. 김치 이거 묵은지? 엄마가 볶은 거야.